숙 이렇게 하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금 몸이 나타나지는 거잖아 <웃음> 근데 굳이 그거 톡톡톡 발라야겠어요 아니 나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금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 감독입니다 11월 19일이고요 제가 실기시험의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죠 루나쌤이랑 브리쌤이 집에 갖고 계시던 국시 재료 같은 거 가져다 주셨거든요. 이제 그거랑 다른 필요한 거 언박싱 같이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먼저 뷰리 쌤이 챙겨주신 거 먼저 확인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티비 나왔고요. 두 번째로 티비 나왔어요. 티이 되게 많이 나왔네? 뷰리 쌤이 연습했던 흔적인 것 같아요. 아크릴 파우더 이게 뷰리 쌤 옛날에 대회 준비? 그런 거할때 썼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폴리시또 아크릴 파우더. 또 아크릴 파우더. 약간 디펜디쉬 같네요. 근데 뭐? 이 들어있는데? 실크. 또 아크릴 파우더. 실크 새거것 같아요. 안 뜯은 거. 브러쉬 클렌저. 올핀 어, 젤 시스템. 그리고 또 뭔가 아크릴 파우더처럼 생겼는데 꼭대기가왜 이럴까? 도제 바블레드. 샌딩이랑 파일. 일자 클리퍼. 했거 가지고 있고요. 루나쌤 꺼를 한번 볼 거예요. 담아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펜딩도 있고 다펜드시 틱커터 골드글루 필러 파우더 오렌지우드 스틱 우드하일한 장! 폼지 한 장! 실크가위 뒤펜더시또 있고 요거에는 들어가 있고 화장솜 스펀지 멸균까지 키친 타올, 뭐, 이런 거있고요 아크릴 파우더, 네개있고요 모노 모은 거같고요 이게 오일이고, 이게 탑코트고, 크라이머, 응. 그리고 레드 플래시. 퐁퐁. 인조, 인조선. 고생을 되게 많이 했나보네. 이것만으로도 1, 2교시는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요? 종이에다가 폴리시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선생님은 뷰리쌤이에요. 인사해주세요. 응. 안녕하세요. 근데 나 레드 풀콧은 그래도 이렇게 넣고 발라야 되는구나. 응. 근데 이거 손을 반대로 해주지. 아 어차피 손만 하는구나. 응. 아. 사실 손톱에 할때 이렇게 끝에서 하지 않아요? 여기 할때 프렌치를 어떻게 연습해? <웃음> 아 근데 보통 그 뭐지? 에프 홍지가 하얘 가지고 연습할 때는 빨간색으로 아, 그래요. 그래요? 어. 아, 그리고 연습할 때 빨간색 흰색 굳이 안 하고 집에 남 남아 남아, 도는, 남아 도는 그냥, 남아 그냥 매니큐어? 엄마 매니큐어 그냥. <웃음> 그래서 오만 색깔로 다 하면 돼요. 아, 그건 할수 있어요. 풀 코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 중간하고 왼쪽하고 음, 프렌치아프렌치 어렵죠. 오른쪽하고 이렇게 쓱쓱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끝에서 음 하면서 돌려요 브러시를 어떻게 돌려.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람 손에 할땐좀더 그걸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응 음, 그렇게 하면 돼요. 원래 이렇게 튀어나와요? 프렌치 연습하면? 옆에 당연히 튀어나오죠. 그래서 근데 사람 손에 할땐 어차피 당기잖아요어 그리고 손톱이 나와 있잖아요. 응 음, 그러니까. 아... 어, 이거 한판할 때까지 못내려가는데요저 그걸 한 장만 <웃음> 하는 게 다행인군요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스물... 20... V... 아니 v 프렌치예요 <웃음> 아니... 아니 저도 동그랗게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려! 돌려 돌려! 브돌를 돌려, 돌려! 확 돌려! 이렇게? 어! 그러니까 돌려! 어떻게 안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그래 돌려! 여기서 놓을 때도 돌려요? 응 돌려. 괜찮네. 근데 점점 3mm에서 5mm. <웃음> 어,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이제 중심이 점점 틀어지고 있죠. <웃음> 어떻게든 되겠죠. 뭐한판 채우다 보면은. 딥? 응. 딥프린치 모양 어떻게든 또 보이는데? 일단 부위에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조금 더. 더 올라와요? 음. 아, 이렇게 굴리라고? 어. 아, 하나 보니까 알게되네 아,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드는이 지켜줘요. 살에 묻어요. 렇렇게이다이 이렇게. 이이상이렇이이이 <웃음> <짧다고 가져봐야 해.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음. 너무 뭐, 부위밖에 안된다니까? 여긴 부... 세워서? 음. 이, 이렇게? 음. 무슨 모양이야 이게? <웃음> 머리는 알겠는데 지금 몸이 안 따라주는 거잖아 몸이 안 따라줘요 <웃음> 근데 다섯 손가락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칠했으면 이게 다섯 손가다 똑같으면 돼요 그냥 훅 들어가세요 저는 3분의 이상 칠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힘든데 음. 저는 살 음, 살을 생각하고 지하세요 양조자 실패하면 이제 이런 결과 생기는 거죠 붓자국? 붓자국 있고 뭐, 한쪽 두껍고 1번 뭐. 컬러 이런 식으로 바르면 안 마르고요 투쿼 하고그 위에 탑까지 발라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집에 못 가겠는데요? 일단 원콤만 연습할게요 투콧은 난중에좀 적응되면 합시다. 그래도 투콧은 원콧만 잘해놓으면 쉬울 수는 있겠네. 그렇죠 근데 나는 원콧이 엉망진창이니까 힘든 거고. 원콧에서 라인만 잘 잡아놓으면 투콧은 근데 굳이 고, 투, 투콧 발라야겠어요? 지우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지우세요. <웃음> 첫 번째 작품. 나 점점 음. 나아지겠죠. <웃음> 지울 때도 한 번에 지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남기지 말고? 이렇게 솜이어서 이렇게 흡수되거든요. 응? 그러면 돌려가면서 닦고, 그러면 다시 또 돌려. 그럼 손을 가져올게. 닦고 하면 이렇게 말끔하게 되죠. 여기 끝에 잡아. 응. 네 손이 양손 끝에 있다고 응. 생각을 해. 응. 응. <웃음> 여기서부터 돌려. 두 번째 할 때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가면서 이렇게. 닦아. 음, 이렇게 닦고 응 그렇게 합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 잡고 여기 돌리면서 이렇게 잡고 끝에 잡고 응. 이렇게 돌리면 돌리면서 후레치까지 닦으면서 빼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걸 두번하면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하고 딱 지우고 가딱 되겠다 나온 거, <웃음> 근데 실제 손은 우리처럼 시커버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젤 오버레이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고 윤희 감독님 큰일났다. 그라데이션 어떡하니? <웃음> 그라데이션 더 쉬울 것 같은데. 아우 <웃음> 어, 쉽다고요. 일단 네. 아직 안 해봤으니까. 아오 어, 기포 장난 아니죠. 일반 칼로로요. <웃음> 차라리 젤이 더 나을 것 같아. 저렇게 눌러서 막 쓱쓱을 하이면 자기도 알죠 어떻게 그렇게 더 빠르면 안 돼요 아 일반 컬러예요 이거는 맞네요 3번만에 끝내야 되네요 일반 컬러입니다 더 빠르다고 어떤 초참이 발생할지 몰라요? 이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웃음> 아니 나 그럼 양 조절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종이 뽑으러 줬잖아. 예습하려고요. 그리고 그댓클라에는왜안지키는 건데? 아니, 기다려봐요. 아니, 나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금. 사람이 중지가 이렇게 클리가 없는데. 티을 <웃음> <팁을> 잘못 본줄고 <붙잡고. 웃음> 이미 끝났어. 바르는 거 끝났어야 했는데 <웃음> 아, 제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음 이교시할 때는 또 말하겠죠 <웃음> 매니큐어가 편했다 음, 저는 마블 못할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디 어디? 아니지 모르겠어 <웃음> 그럴 땐 그냥 애초에 띄워놓고 리티클 라인을 자기가 정해서 동그랗게 발라주세요 탑 100% 번질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세 번째 <웃음> 찍혔네요 이러면 안 되죠 음. 시험 볼땐 큰일이 나는 거지 나데 어차피 지금 왜 시험 보기 전이에요? <웃음> 집에서 말라가는 거 나는 일주일 후에 시험 치러 간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내들은 불꽃 해가고 있다